하관을 구성하는 부분은 콧 구멍에서 부터 턱 끝까지의 이 까만 선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뼈 수술로 줄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사각형 즉 하관이라고 부르는 부위는 상수